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추석에는, 이제 이거, 어, 이게, 이게, 도, 대구포 노가리인데요. 이 전을 좀 붙여서 먹으면은 꼬들꼬들하니 맛이 좋아요. 먼저, 여기 지느러미 이런 거다 손질해주고. 뼈를 빼야 되는구나. 아, 가운데 뼈를 빼야 돼. 이반 건조 된 거라서 이렇게 붙이면 꼬들꼬들하니 이렇게 크면 너무 모양도 없고 하니까 반딱 갈라서. 한번 살짝 부쳐가지고 물기를 이렇게 좀 닦아서 소금을 조금만 조금만 한둥만둥하게 약간만 뿌려줘야 돼 후추도 조금만 요거는 음 한우 육젓 육천 <웃음> 육젓이라고 나와 배추니까, 네. 응, 조금 덜 녹았네. 진짜 배추니까, 어. 그냥 고기 자체가 맛있어 보이네. 응, 그지? 야, 응. 한우야. 한우는 맛있어. 그냥 뭐, 똘똘똘, 이렇게 응. 뭐, 말아서 해도 구워도 맛있겠다. 응? 이 안에다가, 이거, 이거 고기 안에다 뭐 넣어가지고, 뜯어 말아서. 응. 아, 응. 응. 어, 이것도 이제 이렇게 또, 아, 응. 해놓고. 여긴 소고기, 이것도 한우, 소고기 간 건데, 여기다 또 이제, 이거 김말이 할거예요 김말이. 파를 좀 많이 넣어주고, 파한 4숟가락 네 다진거 4숟가락 네 정도 그 다음에 마늘 한숟가락 설탕도 한숟가락 정도 여기 진간장 진간장 두숟가락 정도 그 다음에 후추 장갑을 끼고 <웃음> <웃음> 저물저물 어. 김말이요 깻잎말이요 김말이야 고기만 하는 거야. 다른 거안 넣잖아. 저 깻잎은 뭐야, 뭐야, 깻잎은 이제 모양을 내야지. 음. 이렇게 묻혀 놓고, 이거는 고명으로, 음. 고명을 쓸 거거든. 다음에 또 빨간 거. 이거 깨끗이 씻은 거예요. 무슨 고명이길래 이렇게 커? <웃음> 보고만 있어. <웃음> 하는 거야 소장난 알았어? 예. 깻잎이 뻣뻣해서 이쁘게 안 사지니까 뜨거운 물을 살짝 부어갖고 숨을 좀죽여야겠어요 됐지? 응. 끝트리는 응. 짧은 거. 이거 가지고 싸는 거 이렇게. 고기를 딱 반, 어떤 게 많아? 또 됐나? 응, 딱반 놓아가지고, 이게 김밥 살때밥 이렇게 노느댁기 놓아가지고, 쫙피어서 빠는 거야. 이거 김말이에요? 응? 김말이? 응. 고기가 이게 약, 저기, 뭐야, 저기, 감 해니까 시큼해졌네. 응. 파는 잘게 다져주세요. 썰어 놓은 거 있어가지고 그냥 넣었더니, 파가 좀 굴러다니네. 여기에는 농말물, 농말물을 좀 발라줘야지, 잘 붙어. 그리고 이거를 딱 넣는 거야. 알았어, 이제? 응, 음, 아, 거기다가? 음. <웃음> 여기에는 그 안두콩, 음. 안두콩 넣어도 돼. 근데 내가 여기 이제 자르면 색깔 이쁘라고 이렇게 음. 넣는 거야. 우린 김발이 없으니까 난 손으로 이렇게. 기용류를 두르고. 이거는 부침가루예요. 부침가루. 부침가루를 탁 털고. 이게 중약불로 해야 돼. 중약불로. 얘, 얘 한번 다시 넣다 빼야 되는 거 아니야? <웃음> 안 붙어서? 응. 음. 이쁘지? 어? 응 음, 이쁘네. <웃음> 아 저도 놔서야 되는데, 아이 진짜. 한번 더묻칠까예 예. 응. 예? 응. 음. 음, 당각 그러든가. 잠만 해야 되는데. 음. 음 아주 약불로 이거는 좀 두꺼우니까 한참 익혀야돼서 약불로 해야돼 이 붙임쪽에 끝부분을 밑으로 가게 맛있겠지가, 응. 음. 그냥 좀 궁금하긴 하네. 안 먹어봐서. <웃음> 다 익었지. 먹어봐. 익었나? 응. 음, 좀 식으면 뜨거울 것 같아. 와, 어디 가봤냐 노래 빨간 것이. 이거는 이렇게 그냥 고명을 크게 하겠구만은 응? 고명이 커야겠어 그러니까. 그래서 크게 했는데 어. 내가 안 됐네 맛있다 이쁘네 응? 어깨 찢어져 버렸어 에이 임이 찢어져 버렸어 에이 파가 너무 굵어갖고 틀렸어 안 뜨거? 응 음, 맛있어. 음, 맛있어 응 맛있다 음 맛있네. 음 맛있지. 음. 야 파프리카가 딱 있으니까. 응? 파프리카가 있으니까 응. 시원하네 촉감이. 질리는 거 없이 응? 개운하네. 이것도 망가졌나? 뭐가? 네. 이렇게 올, 어 추석 맹절은 이렇게 좀 음, 색다른 전을 이렇게 붙여 봤어요. 근데요. 다 맛있어요. 이거는 어, 대구포 대구포 이거 뭐지? 그 노가리는 이게 어드로드라이 맛있고 육젓도 맛있고 한우라서 요거는 김말이 소고기 김말이도 맛있네요. 감사합니다. 추석 잘 보내세요.